턱을 당기고 혹은 턱을 펴서 연주하라는 클라리넷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턱이라고 하는 위치는 제가 클라리넷 주법 2부에서 설명드렸던 아랫입술 이 아래쪽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팽팽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온폭 들어가게 만든 상태로 연주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클라리넷 주법 입모양 개정판을 꼭 먼저 보고 오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편의상 이야기하는 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랫입술 아래쪽 부분을 팽팽하면서도 온폭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호흡이 수월하게 빠지면서도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잘못된 주법과 모양을 하고 있으심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고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턱을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오 하는 휘파람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턱을 당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을 대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입을 돌출형처럼 내밀면서 아랫입술을 윗니보다 전진 앞으로 시킨다는 느낌으로 살며시 밀어주시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하관을 활용해서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을 대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리드 끝부터 아랫입술이 리드에 붙은 상태로 타고 내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보세요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동작이긴 하지만 마우스피스에 윗니와 아랫입술 위치를 잘 잡으신 다음에 입을 다물고 아랫입술만 바깥쪽으로 회전하며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리드 중간부터 아랫입술이 내려오게 되면 양 옆의 입꼬리가 벌어져서 바람이 셀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아랫입술과 아랫니가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랫입만 움직일 경우 아랫입술이 입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요 리드에 입술이 닿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클라리넷 주법 1부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알려드린 움직임과 동시에 입꼬리는 마우스피스 쪽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입모양이 애의 상태에서 힘이 많이 가해지면 입술 양끝이 찢어지면서 잘 다물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바람이 샌다고 설명을 드렸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클라리넷 주법 2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턱을 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까망피리가 클라리넷 레슨에서 사용하는 큰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다 같은 동작이에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자신의 몸과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근육과 힘을 조절하는 섬세한 능력이 비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배울 때 성인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이 잘 안되시더라도 내 몸의 움직임과 반응을 살피시면서 조금씩 교정해보세요.